어... 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냥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나쁘지 않아 아 오늘 행복롤 하는 날인가 봐 오늘 왜... 공부야. 왜 이러는 거야? 모르가나 가기하고? <웃음> 아이 모르가나 요즘 하기 싫은데 <웃음> 개를 묶었다고 와 <우습기> 탈익이다 <웃음> 설마 탈익 원딜은 아니겠지? 아니 이걸 탈익이 나온다고? 헉! 속았지!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파이크 케인은 뭐야? 쟤핏왜 저래? 뭐지? 투표 원딜 맞나보네 정글은 마이가 확실하고 케인이 탑인가 보네 뭘 쓰고 있는 거냐? 아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와우 맞렇지맞 아주 좋아요 아, 말파도 죽어요. 아이고야 아. 아, 진짜 불편할까. 어 끌었다. 아, 미안. 아, 미안 아이거를 징크스까지 죽여버렸어. 아, 아, 아. 많이 아, 이 감당 못해 아, 아, 아. 아, 어 이플게우와 이거 야안 되겠다. 야저야 야. 이건 안될것 같아. 뭐도안 주면 는게 하지. 그렇지. 그래도 마이옵스는 뭐 별거 없어. What you gonna do? 왜 쫓아가는 거야? 왜? 왜 쫓아가냐고 왜? 아.. 웬만하면 궁 마이한테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, 년 남았네 제안하는 거야 또 삐딱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?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. <웃음> 내 말은 지금이 아니라, 다른 애들은 죽일 수 있으니까, 마이만 없애면, 괜찮다 고 마이만, 마이만 없애면. 가지 말라고! 아니, 가지 말라! 맞나봐. 아니, 왜 자꾸 저렇게 가냔 말이야. 집좀 지켜줘, 얘들아. 장로 보기 전에 게임 좀 끝내자. <웃음> 아. 거봐, 이거 보면 미친 듯이 쫓아간다니까 레벨 15밖에 안되면거 잡을 수 있는 건 파이크밖에 없으면서... 하. 아, 힘들어요, 너무 힘들어. 그냥 끝내줘. 게임 그만할래, 저도 되니까. <웃음> 게임 그만할래. 모든 액서스를 막는 게임이 아니라... 하루종일 막기만 하면 무식입니다. 낄낄이 끼익이... 누가 몰라서 그래? 아 미쳤다 우리 쎄다 개 쎈데 오케이. 내가 지켜볼게 아 빼야겠다 전멸당 몰살당한다 얘들아 어. 아 이거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 집 밖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설마 아 설마 온다 온다 멀어져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돼 이기는데 왜 하고 있어? 아까부터 못 이긴다 했잖아 53분 게임 미쳤다 아 되겠다 아 맞아 이걸왜 쓰냐 바보 바보 관짝쓰기 타워에 써서 뭐하니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, 이겼다. 아, 이겼다. 아, 이겼다. 아, 이겼다. 아 이겼다 수고했어 애들 입 털기 시작한다 딜량 누가 제일 넓냐 9만 아.. 진 빠져 뭐야 이게 바다 노란딱지가 없어졌어 노란딱지가 없어졌어 대박 와 55분 게임에서 노란딱지를 없앴다 아, 이 노란딱지 없애려면 이런 게임을 해야되는 거예요? 이렇게까지 해야돼?